몇 개가 달렸습니까? 한 12세 개 정도 달렸네요. 예, 예. 13.4 브릭스 규리 13.4 브릭스 음, 중문농협 같은 경우엔 황제 규리라고 해서 당도가 12 브릭스 이상 그 다음에 산이 1.0 이하 정도로 해서 합쳐서 황제하고 황제 플러스가 5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슈가 브랜드라고 해서 당도를 높이는 데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1 6 1일에서 가온 후, 160에서 190일 사이, 네. 7일에서 열흘 간격. 자, 이곳은 가온하우스 3년차 농부가 그렇게 받기 힘들다는 황제 플러스라는 12.5 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올리는 그런 하우스인데요. 과연, 이귀에다뭘 했길래 그런 당도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달렸습니다? 1두세개 정도 달렸네요. 열두세 개? 예. 지금 강국이로부터 몇년 하신 거예요? 아, 노지 재배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하우스 감귤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노지하고 하우스 차이가 말하 나아요? 음, 일단은 노지 같은 경우에는 해거리가 좀 심하거든요 뭐한해는 네. 엄청나게 열었다가 또 다른 한해는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열든가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결실하다 을 보니까 재정적인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한 다섯 배 이상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배요? 다섯 배 정도는. 아, 같은 감기 나오는데 하우스 하면 다섯 배 소득이 나오는네 예, 그렇죠. 최소 그 정도는. 최소 예런 예, 예. 이렇게 여기 쭈글쭈글한 게 이게 꽃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울퉁불퉁 하는 게. 이게 아, 이게 꽃귤이요? 예. 꽃, 우리 제주도 말로 해서 꽃, 꽃귤이라 해서 당도가 네. 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당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 아. 토지 토양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토양이 뭐 특별히 또 좋은 건가요, 이거? 이게 찰락당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런 귤 재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브랜드가 있거든요 중문농협 같은 경우엔 황제귤이라고 해서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그 다음에 산이 1.0 이하 정도로 해서 비파괴 성과기를 거쳐서 그, 선별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제보다도 조금 더 높은 황제 플러스 등급을 좀 받은 것도 합쳐서 황제하고 황제 플러스가 5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떨어졌어. 껍질이 벗기기 힘들 정도로 곪피가 얇아요. 오. 이게 다음 주 금요일 날 지금 한 수확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아, 일주일 남았는데 당도랑 먹고 있습니다. 맛있나요? <웃음> 이래서 황제, 황제 하는구나. <웃음> 당도는 뭐, 이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게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을 해서 섞어줘야 그게 정확한 당도를 알수 있습니다. 음. 13.4브릭스. 13.4브릭스. 음. 네. 13.4브리스랑 13.4브리스, 규리, 그죠? 예예 이게 예. 지금 방금 재신 거거든요? 그죠? 짜가지고 예예 예. 맛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와, 이게 13.4브리스의 당도를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으 음. 많이 다네요 그쵸, 아무래도 다? 달콤새콤하면서 단맛이 더 세고 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황제 플러스? 아, 그 정도 되면 황제 플러스가 되겠죠. 황제 플러스 당도를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야. 13.4가 나와주니까 음. 이제 눈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와,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제품을. 그래가지고 당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신뢰가 가네요. 한내 농사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뿌듯합니다. 아, 보람이 쓰여있요 네, 그렇죠. 아, 비결이 뭡니까? 글쎄, 비결이라까지는 뭐, 아니 같고, 이 토지가 감귤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토양을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유기농, 친환경, 농자재 같은 경우를 적절히 배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카디안 29도 마찬가지로 이 하우스 귤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토양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노지 재배하고 비가림 재배를 하면서 나무 수세가 상당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초라든가 아니면 뿌리 색은 이런 발달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봤을 때는 수세가 너무 약해서 한 30% 정도는 고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뭐, 어느 정도 수세도 좋아지고, 뭐 생, 생육도 좋아져서 지금 한 10% 미만 정도로 고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제품을 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또그 외에도 제가 그 휴바스 코리아에 그저 슈가 브랜드라는 제품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카디안하고 그럼 아 아카디안 아카디안 슈가 브랜드를 같이,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섞는 건 아니고 쉬, 저 쉬는,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카디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꽃이 필 때라든가 그 다음에 낙화기, 그 다음에 뭐 비데기 할때 이렇게 연면식이라든가 관주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고 슈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60일에서 190일 사이 가온 시작한 지 160일부터 190일 사이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해서 어 제가 4,5회 연면 그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칼슘제하고 일반 총체나 이런 살충제 성분하고 같이 혼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도 슈가 브랜드라는 제품이 인식이 많이 돼서 당도 높이는 데는 아마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카디안입니다. 이 제품이 제가 꽃필 때 하고 낙화기, 그 다음에 과실 비대기 때 주로 사유,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거는 슈가 브랜드라고 해서 당도를 높이는 데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160일에서 가온 후1 6 0에서 190일 사이 7일에서 열흘 간격 열흘 간격으로 저희가 사호에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상인들한테 살 때는 보통 4,700원에서 5,000원 정도 킬로당 네. 이렇게 사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황제플러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한 6,500원까지 받았으니까 한 1,500원 이상 킬로당 더 받은 그런 결과가 나오죠 와 여기 몇평이죠? 여기 하우스 재배는 700평입니다 700평? 예, 예. 700평이 지금 가름길이 몇 킬로가 나옵니까? 1 만키로에서 만삼천키로 정도 나온 거같에서다 음, 네. 중간당수는 저희가 한 보통 35일 정도 하거든요. 네. 35일 정도 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귤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 30%가 더 달려서 나무가 좀 힘들어 해서, 올래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만 단수를 했습니다. 음. 보름 정도 단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도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30일 이상은 단수를, 중간단수를 하러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에서 한 3일 간격으로 5분, 10분, 15분 이렇게 한 물을 좀 줬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당도 측정해 보니까 조금 당, 당도가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슈거 브랜드를 작년 같은 경우에 네번 그래서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을 더 쳤습니다 다섯 그뭐번 정도 쳤는데 그 측정해 본 결과 뭐한번더친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이 당도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농사짓기 힘든 한해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글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 하우스 귤이 그 기상역관이라든가 뭐 일조량 이런 부분 때문에 꽃이 안 놓은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주변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하천입니다. 소하천이라서 이런 냉기라든가 꽃피는 이런 최적의 자연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카디아는 감귤 재배에 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단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감귤 재배에 있어서 당도 향상을 하실 때 단수를 많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그때 아카디안 안에 들어있는 알긴산, 베타인과 같은 성분들이 세포벽을 강화해주면서 수분 보유력도 증대시켜주고 단수를 할때 많이 발생하는 가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길러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확하시고 나서 아카디안을 감사 비료로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은 월동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봄철 바라기때 균일한 발화를 이루어주면서 세은발달과 잎관리까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 개화, 착과 그리고 당도 향상, 비대까지도 다양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슈가 브랜드는 천연 폴리사카라이드가 약 30% 정도 들어있고 거기에 유기인산까지 강화되어 있는 그런 특수 자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켜 주면서 잎에 있는 당을 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동을 시켜 주기 때문에 당도 향상과 그리고 특히 향미가 생기는 그런 장점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Here we go.